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아시나요? 하하 당연히 아시겠죠 뭐 게임은 재미없고 매치는 들이고 이런저런 이미지로요 하지만 이 히오스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더는 여러분이 알던 히오스가 아니라고요 <웃음> 시각으로 2017년 3월 30일 약 12시경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에 관한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소문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조금 당황 스러웠는데요. 아무튼 이제 히오스는 더는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히오스가 아닙니다. 이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아닌 바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입니다. 자 지금부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에는 무슨 변화가 있을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레벨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지금껏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는 말렙이 40인 상태로 고정이었는데요 이젠 더는 40이 만렙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레벨은 기존의 영웅들의 레벨을 합산한 레벨이 됩니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만약 여러분들이 10렙 영웅 3명과 20렙의 영웅 2명을 소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레벨은 90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히오스를 즐기시던 분이라면 9렙 이상부터는 정말 레벨업이 느리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패치로 인해서 경험치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로써 좀더 빠르게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버워치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레벨 12 이후로는 레벨업 시 필요한 경험치 양이 고정되어 기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레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스템은 바로 상자 시스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버워치에서 지겹도록 봤을 그 전리품 상자 말이죠 바로 이 전리품 상자는 블리자드의 전통인 마냥 일반, 희귀, 영웅, 전설의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등급에 대한 아이템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아무튼 이 전리품 상자는 일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영웅으로 많은 레벨을 올리셨다면 그 영웅에 대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 확정으로 주어지는 전리품 상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 영웅만을 판 여러분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확정적으로 높은 등급의 스킨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 상자의 내용물은 비록 비용이 계속 오르긴 하지만 골드를 지불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리품 상자를 오픈하다 보면 오버워치처럼 중복되는 아이템이 뜨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중복된 아이템이 뜨면 파편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파편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하여 기존의 스킨이나 탈것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새로 생긴 각종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시스템은 화폐 개편입니다. 기존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골드가 전부였죠. 하지만 이젠 두 가지의 화폐가 더 생기게 됩니다. 일단 기존의 골드를 획득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처럼 골드를 영웅 구입 외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골드는 영웅을 구입하는 데만 전념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 생긴 화폐 시스템인 파편. 파편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전리품 상자에서 중복된 아이템이 나오거나 다른 보상들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스킨과 탈 것들을 골드를 이용해서 구매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 파편을 이용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폐의 이용 용도를 갈라놓았다고 할수 있죠 이로써 유저들은 골드는 영웅을 구매하는데에만 파편은 그외 치장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전념하여 모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시공석 이 시공석은 기존의 배틀코인 쉽게 설명하면 캐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공석을 이용하면 기존처럼 영웅을 구매하거나 전리품 상자 그리고 그외 부스트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죠 아 캐시라고 설명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공석은 여러분들의 레벨이 5씩 오를 때마다 소량의 시공석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아무튼 이런 화폐 시스템의 개편으로 인하여 상점도 화폐에 맞게 좀더 깔끔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새로운 분류의 아이템들입니다 기존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가지수가영웅과 스킨 그리고 탈것이 전부였는데요 이외에 무려 5가지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먼저 깃발 아이템입니다. 깃발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좀더 상대방을 환하게 하거나 팀원들에게 자랑하라고 만든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부수거나 점령하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깃발이 그 장소에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드디어 단절되었던 상대팀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프레이 시스템입니다 역시나 스프레이는 티를 이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디있든 이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는... 오버워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시스템은 바로 이번에 도타2에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인 뭐? 도타가 아니라고?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인 아나운서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게임 속에서 들리는 시스템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블리자드의 세계관에 존재하는 영웅들의 대사로 말이죠. 뭐 공식 영상에 나온 대로 사이코패스 같은 대사를 들으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다음 시스템 또한 오버워치에서 사용되었던 시스템인 음성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프레이에 이어 좀더 상대방의 정신을 박박 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귀여운 시스템인 이모티콘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채팅할 때 각종 귀여운 영웅들의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은 한층 더 귀여운 채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우리 고급 레스토랑엔 1등급 셰프였던 더스틴 브로더가 떠난 뒤에 앨런 다빌이라는 새로운 셰프가 고급 레스토랑에 새 얼굴을 내비쳤죠 그뒤 갓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게임을 잘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패치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우리의 갓빌이께서 신규 셰프로 임명된 이후 곧바로 유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신메뉴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 한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우리 노바와 함께 시공의 폭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고 친구들과 즐겨본 게임인데요 바로 이 스타크래프트가 공식적으로 무료하라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FPS의 역사와 오버워치의 장르인 고전 FPS, 일명 하이퍼 FP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